오늘 제가 마트로 갈건데 햄버거 먹고 얘들 데리고 갈거예요 이제 다 챙겼으니까 마트로 가 준비를 해볼까요? 고고에 마트에 가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햄버거를 먹어놨습니다여러분 햄버거 좋아하나요? 네 이제 콜라도 까볼까요? 짜잔 와 맛있겠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네 그냥 꽂으세요 <웃음> 근데 콜라는 햄버거 먹고 먹어야 돼요. 알겠죠? 목말르면 어떻게 해요? 목말르면 참으세요, 그냥. 아, 못 참아. 나는 목말라.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먹어요. 왜두 개? 이제 거의 다다 먹었어요 연두 어, 원래? 연두 원래 있었던거? 어연 원래? 네 그거 결실장에 두고 왔죠 맞아 아유, 그것도 잊어버렸어? 네 잊어버렸어요 너 아빠한테 비밀로 했구나 <웃음> 연두 아빠봐왜 왜, 다른데로 쳐다보는거지? 연두 아빠봐 <웃음> <웃음> 다른데로 보고 어? 있어 야. 야, 너, 어, 너. <웃음> 너무, 너. 너무 돌아갔다 <웃음> 얼굴이. <웃음> 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어, 안 되는데, 모르고 어? 이쪽으로 왔네? 나 여기 뭐그르려고 그랬는데. 뭐그르려고 그랬어요? 나? 네. 엄마, 내가 얼는 아이스크림을 살래요. 아, 얼린 네. 아, 아이스크림? 네, 이거. 아, 폴라리티구나? 네, 네, 이거 없어, 어, 집에 없어가지고 살래요. 알았어요 근데 많이 먹으면 안돼요상가운거 네? 네 담으세요 오, 오 머리조심 가자 가자 가자 어딨지? 아 이거 엽침쟁이 아니야? 엽침쟁이라고 해도 할수없지너 음. 버블건 이거 진짜 갖고 싶은거 맞아? 네 언제부터 갖고싶었어? 어 지금부터 지금부터? <웃음> 네. 알았어. 네. 응. 카페에 가세요. 카... 이건 내가 제가 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응. 왜요? 음, 제가잖아. 가되고 제가 있을 거야. 하나도 안 먹어요, 지금. 알았어요. 어블검 음. 아이고. 이거... <놀대> 근데 뭐, 뭐가 그렇게 재밌어? 어, 뭐가 그렇게 재밌어? 이게 재밌요라고 뭐? 이거? 네 이거. 엄마 이 진짜 얘들이 많네요. 진짜. 아 연두야, 네. 오늘 마트 재밌었어? 응. <웃음> 이거 사서 좋아? 버블껌? 응. 맞어. 안녕. 이제 졸린가 보다지. 나 차에서 좀 자자 알겠지? 아 나. 마트잘 다녀왔습니다. 밖에 너무 추워요. 엄청 많은데요. 연주 장난감부터 뜯어요. 네, 음, 이거 가지고 놀 거야? 네, 알았어. 샘이랑 같이 재밌게 가지고 노세요. 네. 안녕, <웃음> 안녕. <웃음> 그리고 비율 방울하는 것도 찢어줄 거예요. 응. 음.